조만 기다릴게요. 이거 무가지 편으 이거 유튜브로 올라가거든요. 우리 동의 없는...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일단 예쁜 표정 보여야 돼요. 어떻게 마이크도 안 쓰시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이렇게 나무다리 짚고 가야 되는 그런 맵. 하나 될게요위더위 아직도 렇게 해볼게. 아, 끄면 아. 응. 아, 되겠다. 아, 요면면되겠 나뭐 해? 음. 다손 들어요? 냉볕 에 애매 하긴 한데, 네, 음. 여기요, 손 들어요. 마지막으로 3000 3000 3000 3000 3000 완벽합니다. c e 안된다 안된다. 아, 예쁜 표정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예쁜 표 <표정. 웃음> 들었어들어요 네. 들요 네. 들었요 네. 들어요 네. 들었어요? 네. 들었어들어요 네.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네. 요 네. 들 들었어요? 네. 들들었 웃길거냐고 <웃음> 밑에도 서고있어요딱 나와네 아가지직 응? 좋아지고 볼게요 응. 지금? 아 어, 위에 나무 중간에 그 나무가 알았다. 없어서 한거에요? 응. 나무 넣어주세요 응. 안녕기 아, 테스한좀 들어 주실래요 받을게요. 남, 마지막 그건... 마지막 주세요주탄요 마지막 폭탄 마지막 포트. 포트 상태해 줄게요. 앞에가 비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 요 잠깐만요. 짜르아 <웃음> <웃음> 어, 진짜. 아 오늘에서 얼마나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웃음> <웃음> 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로꼬야들. 한 들었어요? 돌이 없어서 좀 떴. 어 나이스. 이거 지나가야 돼. 불 폭탄 볼에다 써도 되나? 아, 어, 확인 폭탄 들게 해야겠 응. 어디 갈, 갈 거야? 저기 연못 연못. 아래 이쪽. 아못 간다. 폭탄 대고 갈까요? 네. 네. 네. 돌은 나음 넣어주세요. 아야? 선에선 선도 만들어주세요. 네. 어. 들어요? 네. 돌, 돌 넣어주세요. 흘차에. 한, 한 나왔어요. 맞으신데? 한 가요? 어. 저번에 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꼬긴 했는데 앞에 돌이 많이 나와서 다행했어요 앞에 돌 없었으면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번에 한 번도 가겠습니다. 비잘나오네 음. 많이. 아나 이치드 너무 사랑 우금진짜고 л 해이거든요그중 들었어요? 안 된다면, 안 된다면, 안 된다면, 안 된다면, 잠깐만요! 밑으로 내려갈 거야? 얍. 편들게요. 한 줄이라고? 한줄이개야 100개야. 요0 0개요 100개야. 100개야. 100개야. 1야 뒤에 있을게요 앞에서 네? 손으로 봐주게요분 폭탄 들었어요 네. 너 들었어? 응 내가 들었 뭐야? 그거? 안 됐다! 나 너무 심장 아파 여기 대각선은물뜰수 있어 폭갈게요 네. 응. 여기. 호텔 돌. 손으 빼고. 자, 여기. 응 들어요. 아저씨. 응. 이렇게 이랑복갱이 어디에 붙은 데 있지? 위로 미로? 미로? 게로상한미한미한미돌 미로? 미로? 근데 앞에 돌이 없어 미에돌 밑에 미 근데 저거 다 못쓰고 갈거야 미미 솔로를 많이 빼놔 음. 돌 채워주시래요 뒤에서? 뒤에 돌부터 한장 갈게요 여기 앞에 돌 조금 있네요 이거 음. 이 앞쪽은 좀 갈게요. 네. 하나 지요요 여기 지요삼국지지요 음. 여기서 이렇게 나요삼게요 나무 지게요지요 삼국지요. 요삼요요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 네. 잘기 쪽? 한번더 가능하겠죠. 코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여기 내다래로. 네 <웃음> 여기 <웃음>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도재랑 독재 기가 맞아. 저 밑에 있을게에서 나온단 말요 최대최대 최대 좋은 <목소리> 밀러남 <웃음> <목소리> <목소리> 잘손 들었어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너무 <목소리> 기내려네 <목소리> 아, 이번에도 물이 돌이... 손 들게요. 돌좀 넣어주세요. 돌 넣어주세요. 아나 뭐해 나, 나 뭐해 나무 뭐 치워주세요 이거 여기 건너갈 거예요? 그냥 수천 갈게요. 산을 돌이요? 네 컬러 도와주세요. 오무 밑에 다뽑아도 있어요. 이거 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돌이 많이 없대. 도저히 없게 해요 아이고, 환상 가요. 나, 무가더살거야 이거 어요 여기서물한 번만 써주세요 여기 앞쪽에 돌개많거든요 탄이야? 들었어요? 아고죽다탄가요 아. 네, 마지막 네, 가요 아, 너무 컸다 너무 컸다나 음,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있찮아괜찮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요찮아괜이아괜찮제괜찮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응. 이거 뒤로 한번 걸게요. 아까 900m 간다는 분이 한번더할 생각하세요. 아, 이 진짜.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솔직히 다 잘해가지고 가능하기는 해. 이거 다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솔직히. 어, 진짜 진짜. 아니 근데 나 여기서 맨날 나갈 뻔했다니까 계속 안 집어지는 거야. 이거 <웃음> 위험할 때 어떻게 아. 로 맞아, 맞아 저 알려주세요. 아, 얘기를 해야 돼. 이거는 저가 잘못한 거예요. 아. 아니 그냥 그 그럴 때는 그래도 얘기를 해야지 도와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너 혼자 막어 집에 안돼 이러고 있으면 맞아 좀 몰라요. <웃음> <웃음> 들어요. 대각선이에요 나무다리 깔아줄게요. 로 빼줄게요. 게요 아잇 호울안 어, 들어갔나 보다 에이, 아까 나무로 빼가지고 가요? 여기... 아, 앞에 야 돼. 나무가 없다 야, 나무가 졸라 없어, 이거 엄청 폐지한테 네, 깨, 야 돼. 여기 아래도 나무 조금 있지 않은데 여기 앞에, 앞에 나무 있거든요? 오케이 한번더 한 들어주세요 어, 그까지 충분히 돼 들어가지네 어, 무조건... 어, 못 오, 못 여기 못 여기, 못 여기! 아, 한 줄이에요 저기맞았어요 어. 어, 오케이 물이 어. 뒤에 있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아직 필요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발 이렇게 그럼 저 선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안 들어도 돼요? 네 이제 선로 빼줘요네 주인님이랑 둘이 선로 빼세요 네 선로 대기 응둘둘둘둘야 응, 이거 응, 나만 하나 넣게 된다고 아네 잘했다 잘했다 삼천 미터 와 오코 오코 오코 자원이 없어 우리 선로 몇개못뺐죠 선로는 개많이 뺐지 선로, 선로 많으면 진짜 많이 뺐어 몇개몇개 몇개 뺐어 몇개 모르겠어 주인님이랑 나랑 한네번 정도 뺐을 걸야 맞아 많이 뺐어요 네네네 지금 한 다섯 세트 있는 거 같은데 여섯 세트 뭐 그런 거 있죠? 진짜네 <웃음> 맞아 여섯 세트 여섯 한 그러면. 아이이 타임 왔다 이 타임 아 보러가자. 아 근데 밤인가? 밤이었나? <웃음> 밤이어도 볼수 있어. 그 스페이스바 컨트롤 <웃음> 그게 더 없는 것 같아. 그 동그랗게 모여 오자. 조여 오잖아. 그.. 그걸로 볼수 있어. 우리 할수 있나? 이번에 하지 않았나? 근데 나는.. 핵블리 모르겠다. 아 나는 밑에 핵스 이거 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알지? 어. w a r 는 거지? car, hang on, 을 a n g on. Warmer car, has his heart under? No, no, no, no, no, no, no, 거 나무 밑에 한... 한... 두 세트인가... 한 세트... 리을로 한번 해... 어... 저요... 잠깐... 그러면 여기 다리... 다리... 여기 펭귄이랑 펭귄 오는 게... 아... 시작이 어요이 클래스에... 이 클래스...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면깐잠 다음폭탄 와주세요. 다음폭탄돌 앞에 놨어요. 앞에 돌 가져가주세요. 여기서 넣을게요. 제가. 여기서 꼬, 꼬아도 될 듯. 다음에 여기. 폭탄 가주세요. 폭탄 가요. 여기 여기, 여기 아래. 좀 너무... 와주세요. 한 3초, 아 4초 갈게요. 왜 어, 너무 꼬면안 돼. 막로 갈게. 막복면주 돼. 막면 돼. 막면 돼. 막면막 꾸면 클 돼. 님이 들안주세요여기 돼. 막꾸 들었어요. 면면 어, 여기 아래 콜로 빼주세요, 이 클랜. 아, 괜찮아. 음, 무료 없어. 어, 이러면. 뭐할수 있나? 휴. 이러면 너무 가능한데. 인정, 인정. 갑시다. 요아 근데 안뜨지안뜨었지아 근데 갈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거 가려면맵맵봐야될것같아 아무 맵, 맵 봐야 될것 같아. 아무리. 야, 보, 가야. 맵은 봐야돼 아, 무조건 가야돼요 근데 갈것난 안보여야 최맵 보여? 봤었코야이 화살표 다음에, 다음 맵 어. 다음 있어요? 첫 번째 포탄 이클님 아니, 아 아니, 아니, 아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기 아니, 아정아정아정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케아오아이아케 아니, 아니, 아아아 도끼 앞에다 놔줄게요. 한, 둘, 둘, 셋.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한, 둘. 한, 또 들었어요. 거기 위로 쭉 붙여서 와. 도끼에요제 도끼? 네. 콜로 뺄게요. 준비. 이제 설로 해주세요. 손. 폭탄 들고 폭탄 와야 봐요. 돼. 아. 오케이. 이제 맞 도와주세요. 네. 여기. 여기 포터 와주시면 돼요 네, 포탄 들어요 돌좀 어, 설로 설로! 설로 설로 솔로, 설로 솔로. 설로가 좋대. 해 여기 돌, 돌 가세요 포탄돌안 들어왔어요 포탄 한번더 쓸게요 네 나와주세요 설로 설로 가야돼 설로 가야돼 응. 이거 바줄게 됐어 됐어 거기서 빼세요. 아 몰라 아. 됐어 됐어 아아 아. 아. 아. 아. 아. 김포진 개에서 잘했어 <웃음> 아니 이건 뺏어 뺏어 누가 뺏어 아아 <웃음> 누가 뺏어 <웃음> 아, 누가 뺏어 <웃음> 나 몰라 몰라 어떻게 된건지 몰라 아, 아 진짜 아파 <웃음> 아하. 만도 못하고. 어떻게 된 거죠? 댕댕이 연결, 연결. 이거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 <웃음> <웃음> 뭐야, 어떻게 된 건데? 내가 된 거야? 나 아무것도 <웃음> 네, <한 번도> 안 했는데. <웃음> 자. 네, 그래. 그래. 아, 저갔었어요. 저갔었어요. 근데 올라가 <웃음> 위로 올라갔는데 커뻔님도 떼고 저도 아, 뗐어요. <웃음> 아, 진짜 캌는데. 아. 누가 뗐는지도 못 봤어. 나내 소소가 본다.